엄청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생겨났어요. 그게 여러분들뭘 증명하는지 아세요?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라면 저렇게 수없이 생기질 않아요. 왜? 정도의 길을 가야 되니까. 양보하고 이해하고 나눠야 되고. 정말 힘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러한 교회가 있다 하면 원리 원칙으로 간다고 하면 모여들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느냐 면 형제들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정반대로 가. 교회가 수없이 선생님이 나와서안나와서 전국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한 길을 가요. 그데서신일 헌금 내고 돈만 많이 내고 나면 은 천국 가는 거,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다 대학해주는 목회자들이 있잖아. 자, 너희는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을 지고 있는 자를 피하거라. 괴로 하는 그 단체를 지고 있는 자. 각종 종파를 지고 있는 자. 선교 뭐 단체 기도원 같은 것을 지고 있는 자. 목회학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지고 있는 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직분을 지고 있는 자, 이런 자를 피하라 전하라.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께서 세상을 애면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